태베신다 브로잉 애다신다브다다브로다 Thank no. you. Number 9. Customers taking a train up i n t i l the line. I'm Jack Struccio. Please get off at this stop. <laughs> 내리실 s is 대박. 대박. the d 쪽입 t h is s t o p is 대방 대방 t h e d e e u l h is l e e t y t h e l e s t t e l e h s y e s t h 방향으로 가시를 고기해서로가시기 바랍니다. t s is 신길, 신길,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2역은 하늘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시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 o u n 이번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영등포역에서 경부, 후담, 전락, 장안선 스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를 이용하실 공역에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t i e s 영등포, 영등포. The doors are on the r o u n d お客 호남, 전に전 r s t a の i 阪長野 t 大阪の大阪の t 阪の大阪の大阪の大阪の大阪の大阪の大阪の大阪の大阪の大阪 a n d uh... Thank okay. you. 한국가 전동차세가 나옵니다. 내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현대고객께서 1번 측으로시 아파요? 응. 네. 아나 그거 좀신호일네간들어요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레일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k u r o Kuro. The 션구로 t s t a t i o n 터 e s u 션구 e 홀 인터스 테이션, 구로홀, n 터스 a 이션 구로홀, 인터스 테이션, 이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저는 마치고 차량기로 들펼쳐니다 점점, 점점, 차량기 신청방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3번 다른 곳에서 갈다시고, 2천번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3번 다른 곳에서 갈다시 바랍니다. 안녕하십시 마치고 차량 표어도 셨다 모두 내쉬을 했다 하십요오